아, 진짜 귀여운 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수 양입니다. 예, 오늘 창업통은 이곳, 어떤 동네로 보이시나요? 이곳 서울시에서 정말 유서 깊은 동네에 왔는데요. 관악구입니다. 예, 관악구 인구 무려 48만 7천 명. 관악구 봉천동에 왔습니다. 예, 관악구 봉천동 청룡길이에요. 여기가 청룡길. 이 청룡길에 오래된 전포차 얘기만 들어도 막걸리 한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가게입니다 녹아시 전포차 그리고 야저 예쁜 그림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번에 이 전포차가 새롭게 브랜딩을 다시 했고요 디자인도 다시 했고 사진 촬영도 하고 해서 전포차 녹두아시의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와, 드디어 전의 계절이 왔네. 네, 맞아요. <웃음> 와, 네. 야, 이거, 이거 맛있네. 네. 네. 와, 네. 그러시구나. 네. 야, 근데 사장님, 야, 스타일이 더 훨씬 젊어지셨네요. 네. 10년은 아, 젊어 보이시는데? 아, 뵈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웃음> 진짜 그러시구나. 어, 야, 저 녹두아씨가 밖에서 네. 보니까, 네. 보니까 네. 옛날 녹두아씨 분위기는 어, 예쁘죠. 어 예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옛날스럽기는 네, 하고 맞아요. 선뜻, 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한번 문 열고 들어오고 싶어. 아, 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쫙 안에 보니까 벽면에서부터 녹두아 씨에 대한 사진, 메뉴판, 사장님의 스토리까지. 아, 야, 이거 누가 다한 그, 거예요? 아, 그러게요. 어떤분 <웃음> 하셨어요? <웃음> 오, 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야저 스토리,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다행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지금까지의 이 기나긴 이 점포차 운영 인생을 어떻게 저 짧은 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웃음> 남들이 보면, 와, 우리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사시는구나. 좀 이런 모습을 스토리에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노력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악구를 대표하는 작은 식당 모델이 되셨다, 사장님 이게.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사장님이 1살까지 사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우리 노영숙 사장님의 놀이터가 된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 <웃음> 아, 그럼요, 그럼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가 조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조명이요? 어, 그래서, 야, 지금 다섯 개이 펜던트 조명이 오 아주아주 운치 아주 있는 어아요아맞아 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잘, <웃음> 잘 드디어 이제 노영숙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 네, 네. <웃음> 수는 이름이 왠지 안 어울리는 막 그런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아, 아, 아. 갈수록 내 이름이 좋아지고 아 그럼 얼마나 예뻐 어. 영숙씨 네. 네. 어. 영숙 고 어. 진짜 어. 써셔가지고 어. 너무 좋다 어. 영숙 씨의 전성시대가 아, 야 봉천동 청룡길에서 네. 드디어 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영숙이가 이제 날릴 거예요 아. 지금, <웃음> 지금 요 전체 이렇게 네. 딱 바뀌고 나서 손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꼴모님들이 아, 왜 오히려 더 음, 좋아 하셨나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사장님 너무 괜찮아요 아. 많이 주시기도 아. 하지 예. 정말 내일처럼 좋아하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님 입장에서 오더라도 갑자기 품격이 확 올라간 느낌이야. <웃음> 어, 봉천동의 아지트 가게가 될수 있겠다. 이 생각이 저딱 들어서. 첫째는, 저는 녹두아 씨의 스토리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녹두아 씨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녹두아 씨 놀러 오세요. 라는, 이 슬로건을 걸면서 봉천동 골목에 가면 정겹습니다. 사람 냄새 참 좋습니다.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동네잖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 청룡길 모퉁이에 영숙 씨를 만납니다. 녹두아씨 점포차 주인장입니다. 막걸리 짬 부딪히는 소리에 야 근심 걱정 눈녹도 사라집니다 아날로그 요리 솜씨와 아 그리고 부담없는 분위기에 취합니다 공천동 사람들의 케렌시아 공간 영숙씨의 점포차 녹도아십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인데 어 그냥 아주 제가 볼 때는 과장 없는 우리 노영숙 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전집 인생을 스토리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딱 들어오면 야 비주얼 컨텐츠 만들기죠 그래서 직접 우리 또 우리 사진의 일인자 작가님이라고 유명한 사진작가 분을 모시고 정말 맛있는 전집 메뉴를 4개를 붙였고요 그리고 어 직접 메뉴판이나 이런 비주얼 컨텐츠 마지막은 사실 은이 펜던트 조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조명 정도만 바꾸더라도 사실은 작은 가게가 새롭게 시즌2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재료에요? 네 들어갈 야채도 지금 야채 있어요. 양근, 양파, 칼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 떡에 이제 숙주 이제 들어가 음 지금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오픈을 3시에 하고 음 이제 준비는 이제 곧그 전에 이제 와서 이제 아, 그고 응. 시장이 가까워서 아, 직접 전이라는 게좀 이렇게 응. 민감해서 재료가 그렇 거의 매일 매일 가서 구매를 해서 아. 그날 준비한 거 이제 고날 그 다쓴 컨셉 야 진짜. 사님 칼질 몇년 차세요? 어, 아, 안 보고 네, 하시네. 네, <웃음> 야 그래서 이렇게 쫙 원재료를 이제 출근하시다마자 정리하시는 거구나. 어, 네. 음또아 씨가 지금 오픈한지가 몇 년째라고 그러셨죠, 선생님? 어, 가 여기 천동에 온지는 2009년이 2009년이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어, 한지가? 한지가? 어. 2013년. 네. 10년 정도 전집 인생으로 살아오시면서 제일 즐거운 일이 뭐 어떤 거였어요? 뭐 손님이 많으면 좋지. <웃음> 뭐 손님이 많으면 몸은 힘들지만 <웃음> 맞아. 마음이 가볍고 그 다음에 손님이 좀 적으면 그 대신 조금 쉬고 이런 마인드로 이제 다가고 음... 있어서 야사장님은 가지는 솜씨는 정말 선수시다 아, 그쵸 붙이는 것도 잘 붙여요 <웃음> 사장님 전에 사부님이 계세요? 사부님 <웃음>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거의 모든 간식을 집에서 해결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는 이제 여러 식구 같이 살 때라서 응. 사촌 언니도 있었고 막내 이모도 있었고 아그 저녁에 출출해서 이제 우리 김치전 해먹자 이제 이러면 응. 셋이 이렇게 해보면 어. 내 제가 한게 제일 맛있었어요 <웃음> 이렇게 해 놓는 거를 오늘 하셨어요? 어 이거요? 먼저 어. 리는 거는 한 두세 시간 아 두세 시간 넘어서. 전에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징어를 놓고 해물이니까 음. 야 여기에서 이렇게 딱네 조각을 내는게 특이하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 좀바삭하게 가운데까지 음. 요아 음 한번 더 잘라줘 와 아, 시골 정서로 보면 늘 전을 부치는거는 시골의 잔칫집이거든 <웃음> 맞아자취짜 저희 왜일한해 봐라. 맞아, 맞아. 어. 녹두 씨, 지금 이제 9년 차 해오시면서 제일 행복한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제일 행복한 일은요. 제가 돈을 번, 버는 거이 나이에도. 어, 이 나이에도. 브라운을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어. 아. 또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어서 좋았던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집은 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인기가 좋아. 주인, <웃음> 주인가 어. 어, 어. 우리 이제 아들하고 어. 딸이 있다고. 어, ]잖아요. 예, 예, 예. 굉장히 나를 되게 자랑스럽워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참 생각하게 된 경우가. 맞아. 음. 저희 이제 아들이 엄마, 엄마 정도면 음. 얼마든지 이제 커넥티드 t v 하는 거, 정말 맞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음. 충분히 할수 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막하던 음. 중에. 이런 기회를 찾게 된 거예요. 아들, 딸에게 인정받는 엄마. 네네, 네네.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지. 네. 맞아. 누우세요누우세요한 번만 더 쓰일게요. 네. 지금 사려고 했던 한번더 할까. 드디어 이녹두아 씨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 롯두 군대떡. 어,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 와, 굴 가득한. 음. 신선한 물 해물 와 저절로 저절로 이 막걸리를 부르는데요 어, 이게 해물 파전 해물 두번째 이거 파전인데요 해물 듬뿍파전이에요 yeah. 먹어볼게요 음 쪽파와 듬뿍해물과 야 이거 막걸리가 저절로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이 가게를 보면서 이게 그 우리 노영숙 사장님의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작은 가게 열평창업 요즘 상당히 유행인데 이런 작은 가게 열평창업의 교과서 같아요. 이게 사실 몇 평인 지 아세요? 9평이거든요. 9평 그리고 사장님이 셰프이자 홀서빙 다 하시는 일인 창업 가게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이런 1인 창업 작은 가게 이런 녹두 아씨 같은 가게들은 계속 또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손님들이 좀 남겼을 경우에 아. 먹어봐요. 일부러라도 먹어봐요. 와와와와와와아아 진짜 좋은. 겨울의 진리 불이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불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이 탐스런 불전을 먹어야만 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불전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이야 불이 원래 바다의 산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불즙이 입안에 팍팍 터지는게 아, 또맛걸리게 먹게 되네요 <웃음> 예. 야 굴전 정말 탐스러워요 이게. 그냥 또, 또, 또 먹고 싶어요 노릇노릇..아 이게 계속 노릇노릇하게 타는구나 이게 아 진짜 굴전 맛있네요 맛있게 보셨습니까? 추운 겨울날 이 봉천동 이 청룡길 뒷동네에서 관악구를 대표하는 점포차를 한번 직접 봤는데요 열평창업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관악구 일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관악구의 가장 작은 캐렌시아 공간 정말 아지트 공간으로서의 이 녹두아씨의 시즌2 아, 정말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녹두아씨가 야 정말 대를 잇는 점포차로 길이 길이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런 가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